말씀드리는 순간 지금 한번 줄이 그려지면서 저희도 앞으로 지금 전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고양이랑 생선을 같이 놔뒀죠 <웃음> 고양이랑 생쥐도 같이 있어. 죄송해요 이어폰이 이게 옛날 이어폰이여서 요 되고 <웃음> <좋아지고> 조금 <웃음> 마비 붙이셔야 돼가지고 이렇게 눌러드릴게요. <웃음> 네, 꼭, 꼭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웃음> 이데입 하면 무조건 이거 주네사단예약을 하면은 좋은게 이렇게 복근을 넣어요 복근을 겨드면은 무조건 상품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백커팅이라고 귀 잘라서 이렇게 넣으면은 한정당 200원이 길고양이한테 기부되는 이런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꼭게 끊어서 넣어주시면 좋고 <목소리> 위에 갔다가 내려오시는게 공중한점을 무슨... 해볼니다 <목소리> <뽀러> <웃음> 어! 어? <스리프> 수리포 신고 왔네. 짜잔 <뽀러> 네, 네. <뽀러> <뽀러> 우리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이번에도 천일 의자가 있다. <뽀러> 어, 레이저 장난감이 있 <뽀러> 음. 네, 자동 장난감이 음. 맞네요. 공유 음. 감 이거는 음. 최인나 <웃음> <한국> 장난감. <웃음> 장난감이다. 음, <뽀러> 네 소리 나는 팬님 양모볼이에요 소리가 나요 아, 짜갈짜갈 소리 나는구나 아, 개구리 개구리세요. 팬님 양모이에요애들다고기소리요 저희가 고싶다고우주 소리도 알거 <웃음> 음... 안에 그림을 보시면 <웃음> 차 있습니다 지금 여기 <웃음> <오>, 집입니다이거 <웃음> 어, 뭐야? 내장난감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근데> 고양이들이 무서워해. 내가 지금 <웃음> 다 따라. 네입니다 아니 애동이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나 어디로 려가 다시 이제 새로 나온 제품인데요. 기존 스크래쳐 사이즈에서 이게 구매 아, 최대 불용으로 돼 있어서 청소를 깨끗이 해서 다시 아, 이생경을 아, 사용할 아, 수 있는 음. 게요 <웃음> 이거 약간 포볼캣 네, 아, 네. 그거는 업그레이드 버전이네요. 네. 우리 애 쓰는 거 보면. 네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음. 이거 애동이 올라갈 수 있을까? 높이? 네. 이거 뭐예요? 높은 거? 충분해요. 네 이거 10cm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알이이용조을 샀어요 여기가 훨씬 잘돼있다 그치? 지 네. 싫어 이카타 아. 진짜 이쁘다 아 여기서 진짜 쁘 수트폰쓴 없을 수업 때가 좀 비싼 편이에요, 여 저희 애기은길다는무사해 하고요. 이렇게 쩝들, 막대기, 쩝들하고 좋아 왔어요. 교체되는데 뭐. 고양이, 저거 잘이라고 했어요. 네거만 원, 네개만 원에 가지고 3만 원이요. 지금 3만 원인데, 소용만 원 해가지고. 아, 네, 네. 오, 낚시 때 가방을 주시네. 어, 이거. 이거 매야 돼, 성아. 오, 어, 봉수같대봉수같대 예? 감사합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완전 편야는데좀 두려운 것 같아. 알몬네이처. 알몬네이처가 성분 엄청 좋다고 이런 캔디 구형. 닭 다리살이 좋은 거야? 해. 닭 안심살이 좋은 거야? 다리살은 지방이 많다. <목소리> 아니 진짜 집안이 덜 있고 어? 진짜네? <웃음> 어떻게 알았어? 아운동쪽 하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을 갈게요 어? 너일치원아네 어, <웃음> <웃음> 맞습니다 <웃음> 네, 네, 네. <웃음> 어? 여기 또치원인게또요네어네 <웃음> 어, 네. <웃음> 네, 감사합니다 <웃음> 네. 처음으로 뭐가 당첨될네 아, 공수요. 합성한다. 한 수량이에요. 토요일 일요일에 한정 수량 스페셔봅니다. 내 아프게 오신 분은 좋겠습니다. 고이 자동화장실 보고 가세요. 요거는 와이파이 기능이 있어서요. 어플로 고양이 한마리당 음. 화장실 얼마나 갔는지 그런 것도 무기 측정으로 다 음. 구별이 돼요. 요거 자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요것만 물청소도 가능하시고요. 음. 이거 리트로브 비교했을 때 네네 그 안에가 더 작아요. 아네 조금 네. 작을 수있어 이렇게 새로 잃어가지고 1cm 정도 질이 잘되면서있면하 나와 있 하고 나와 있어 아, 하나있하나아하아요 네, 예쁘어요 네. 네, 네. 너무, <목소리가> 네, <목소리가> 너무 귀엽다 튼놀이가 이렇게 구매하시면 은이 기본 버튼이 두개 들어가 있는 거 네네 그렇게 해서 <목소리가> <목소리가> 4만 2천 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카드 영기서 받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밖에 줄서 있어요 이게 김포수가 엄청 크게있데 우리는 진짜 고양이 월드시 생겼어요 브라이쪽으로 저런 걸참 좋아해요 왜냐면 저 아까 포크로가 지금 모양인가요? 눈쪽에 있는 로로 트루 한1 0개받았든요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플랫 돌려주세요 이거 돌리면 되네다나나 보기 낫고 싶다 네 <웃음> <놀람> <웃음> 아 <그럴까요? 웃음> 아... 아... 이거는 제가 먹겠습니다. <웃음> 안으어주세요 <웃음> 아니, 예, 저 국어트리스 제일 싸가지고 국어트리스를 <웃음> 네. <트윗을> 많이 사요. 트리스, <웃음> 뭘먹던 <웃음> <물> 간식이라서. <웃음> <웃음> 만든 이유는? 저희 더스운 라인 좋은데 너무 비싸요. 그과이가 8마리, 10마리 되시는 분들이 마, 너무 의견이 많이 주셔가지고. 애들이 S급 원료라면 얘는 A급 원료를 사용해서 한 단계 밑에 원료로 만드는 거고요. 판타스틱 모양이에요. 모양이요 이만큼 샀고. <웃음> 저희 이제 가볼게요. <웃음> 안녕. 내려오면 안될까? 내려오세요 야! 안녕하세요 관장님들 이리 와 방금 집에 와가지고 오늘 구매한 것들을 언박싱을 같이 해보려고 왔고요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갓도페로에서 구입한 스크래처고요 이게 고공캣보다 이 반경은 더 넓고 높이는 낮아서 후지마빈 애동이가 고공캣을 되게 올라가고 싶어 해가지고, 어, 요거를 애동이를 위해서 구매를 했어요. 어이, 올라가 봐. 어이, 옳지. 어구 잘한다. 어이구, 잘한다. 애동이 너무 잘 올라가네. 내가 너를 너무 과소평가할 때도, 그치? 10cm 정도는 그냥 올라가네, 애동이가. 언니, 열심히 구름을 해. 그다음은 펫파바에서 구입한 이용량 크리즈인데 벌써 이거 정색이가 빵꾸냈어요. 이렇게 팩으로 구입을 하면은 훨씬 저렴하고 저는 이렇게 페어 갔을 때 이거 플라스틱 통에 들은 큰 통을 하나를 사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티소 그리피를 해주면은 더 저렴하게 많이 사서 오랫동안 먹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벌크로 사서 여기에 넣어서.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샀습니다. 이거는 닭 안심 치킨 텐더인데, 이렇게 크게 나오는 동결건조 간식이에요. 근데 이게 정세기 같은 애들은 이렇게 와구와구 먹어도 되는데 앙팡이 같이 이빨 안 좋거나 토 자주 하는 애들은 이 안에 심지가 있어가지고 주실 때 되도록이면 좀몇 등분 잘라서 주시는 게 좋아요 이 자, 다음은 마모루스 펫 제품인데요 이거는 감자님이 만나서 선물로 주셨어요 비싸서 이번에는 패스를 했거든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이 간식을 소비하는 양이 많아서 요새는 작고 가성비 좋은 거를 찾게 돼 그래가지고 안 샀는데 감자님이 딱 선물로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알모네이처 부스에서 구입한 습식인데요 알모네이처는 워낙 성분이 엄청 좋기로 유명한 브랜드인데, 다른 애들은 잘 먹는다는데, 저희 애들은 하도 그 조미료 막 추루 맛에 길들여져가지고, 알모네이처를 잘안 먹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 보는 습식이 나왔길래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이게 h f c 라고 해가지고, 국물이 많은 닭 안심 파우치인데, 요거는 애들이 좀잘 먹었으면 좋겠네요. 한번 먹여볼게요. 음. 안 먹는데요? 이거 한번 먹어볼래? 고양이 입맛은 정말 양반향인 것 같아요. 아이고, 성공! 이거는 감자님이 선물로 주신 <웃음> 만들어 먹는 초콜릿, 공룡 초콜릿이에요. 이거 한번 다음 라방 때 만들어 볼게요. 근데 감자님이 이거 키링까지 선물로 같이 주셨어요. 너무 귀엽죠? 감사합니다, 매니저님.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구입했던 스마트 우주선. 이게 3만원이어가지고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일단은 좀 되게 빡치게 생겼어요. 진짜 외계 우주 꼬이가 생겼고. 음. USB 충전식이라서 편리하고 장애물 접촉하면 자동으로 방향을 바꾼대요. 음, 이렇게 왼쪽, 오른 작동을 하게 됩니다. 아 거기서 밑에 찍어서 쫓아오겠다. 마지막으로 집에 가야 될 제품. 제가 집에 가야 될 부스가 가장 가고 싶었는데. 왜냐면은 물건이 너무 예뻐서 얘들아 이거 새로운 보금자리야 얘들아 얘들아러어보세요딱 보면 고양이들 좋아하게 생겼는데 그럼 적하면 들어가서 놀겠죠? 네 여기까지 엉망진창 언박싱이었고요 저는 여기를 좀 정리를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 다이소 꿀템 추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내일 공지팡팡 하루 남았으니까 가셔서 많이 사오시길 바래요 안녕